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 기같은나늘쓰러쳐도 다시 일어남 도, 예 수의 생 명이, 내 안에 있 기에 나의 약한 나의 자랑 이요,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내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.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.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.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.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.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.